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상, 어제, 어제, 어제가 그댄가 왔던 그 군인 응, 응. 혀가 엉덩이처럼 이렇게 생긴 친구 봤어요? 혀가 에, 아, 하였더니 혀가 어, 이렇게 엉덩이처럼 생겼어요 그건 왜 그래요? 키가 180... 온갖, 육인가 되는 큰 녀석인데 얼굴도 아, 작아요. 에, 에. 그, 그 친구 얼굴이 작더라고, 어, 진짜. 이 구강이 보통 이제 트레이어를 맞춰보면, 에. 이제 남자는 이제 라지, 여자는 미디움, 이런 식으로 음. 하는데, 음. 여성용 미디움을 썼는데도 남아요. 어머. 음. 그렇게 큰 녀석이. 어머. 그러니까 그 안에는 혀가 오그라지다, 오그라지다, 이렇게. 아, 아 그래서 이렇게? 어, 해. 이렇게 생겼어요, <웃음> 그렇게 아, 남들도 다 그런 거 아니야? 야, 다 지금 봐라. <그랬더니> 아 그러네 나만 그러네 <웃음> 그러니까 얘는 몰리다 몰리다 못해서 혀가, 혀가 이렇게 오그라져 버린 거죠. 뭐 이빨이, 빨잡고뭐 당연히 어마무시하 혀가 ]겠네. 혀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. 어머, 그렇네요. 렇 그렇네. 정말 그런. 애쓴다, 애써. 아 애쓰어. 가끔 보면 그런 그런 혀를 봤는데 음. 이게 두꺼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. 이렇게 하고 있는 혀가 그래서 그렇구나. 네. 아또참 힘들어요. 살려. 그렇네요. 어, 그렇네요. 좁고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. 음. <웃음> <웃음>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얼굴이 못 생겼다. 말을 못 한다. 내용 별로다. 그러면은 싫어요. 또 괜찮습니다. <웃음>